들어가야 될 곳이 마피랑 카메라 수리점이랑, 그리고 저운동있는 체육관인데, 최대한 도보랑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하루 동안 아예 차 없이 살아봤죠. 아, 그렇죠. 제가 운동을 갈 때도 또 마트를 갈 때도 도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전거, 따릉이를 타고 이동을 해 봤는데요. 왜 이렇게 굳이 차 없는 날을 살아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 차 없는 날인데요 제가 하루 정도 차 없이 살아본 이유가 다음 주 목요일이 9월 22일이 세계, 음. 세계 차 없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1년 중단 하루만이라도 차 없이 살아보자는 그런 상징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고, 이제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차를 운전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해요. 대신에 대중교통이라든가 긴급 자동차, 생계형 자동차 같은 그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차들은 제외가 되고요. 이날은 이제 자동차가 야기하는 뭐 교통 체증이라든가 환경 오염, 그렇죠? 대기 오염 이런 것을 줄여서 청정 도시를 구현하자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1990년도 중반에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행사인데 이게 2006 년도에는 유럽 유럽의 차 없는 날이 생겼고요. 그 다음 에는 2001년도에는 세계 차 없는 날이 오. 만들어졌다고 해요.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주관해서 이 세계 차 없는 날을 개가지고 국가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저처럼. <놀람> 두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와 환경오염인데요.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기 위해서 가스나 기름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, 이제 환경오염, 대기오염의 주범이 어, 돼요. 맞아요.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는 움직이는데 탄소를 배출하잖아요. 을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 2018년 한해 동안 판매된 자동차의 탄소 배출. 이 무려 48억 톤 허, 네, 탄소 발자국이 진짜 많네요. 그래서 이는 전체 배출량의 9%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즘은 이 차, 탄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게좀 인기를 끌고 있죠. 그래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파란색 번호판 붙이고 있는 오, 그런 자동차가 P사의 자동차때 그게 <웃음> <전기차>. 많이 늘었고요. <웃음> 그래서 이런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실천 방안 자동차를 사 할때 신청 방안이 있다면 뭐 카풀 출퇴근 시 카풀 이용하기, 음.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최대한 걸어 다니기, 대중교통 이용하기, 그 다음에 급정거 급가속, 그 다음에 공회전 같은 그런 이제 환경 그런 거 하지 않는 환경 친환경 음. 자동차 사용하기, 그런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. 자동차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제가 다섯 가지 다 설명 못할것 같거든요. 다 말씀하셨는데요? 네! <웃음>